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수에 왔습니다 버스 출조를 했는데 돌산항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가끔 비로 적혀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올해 벌써 수중전이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6일 물때가 일물이네요 여수 기준으로 만조가 새벽 2시 41분 간조가 8시 25분이네요 오후 만조가 3시 50분이니까 날물 반짝 거의 들물낚시 들물낚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인권 받아야 되니까 지금 다주 어... 서 터가 겹치니까 네, 네, 네, 네, 문어를 치다가 조끼 안입으 조끼 입으시고, 입으시고. 문어를 치다가 가비도 병행하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 수중전이네요 오늘도 봤어 깐만 쩔쩔이요 봐 오우 옆에 서생님 바로 이트 드리자마자 이태하시네, 와. 아유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수심이 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그렇죠. 뒤에 분이 명언하셨네 한마리 잡아야 감자한다고 사장님 문어 얘기도 따로 쓰신거예요 이거요? 예. 아니 그냥 왕론이요 그냥 그 왕론이예요? 예. 아이스박스에 무릴랏 반정도 채워놓으세요 다 우와 바닷 정말 아니다 수심 굉장히 깊네요 2 5 m 되겠는데 라인을 막합사 1.25원으로 감고 왔는데 사이즈가 어제부터 그렇게 큰게 나오진 않는다고 하네요 아차어야어 뭐야 오랜만에 문어라 감 먹고 어 히트! 조금이 많하네 어우 잔말이 왔습니다 내리자마자 한마이 오네 오 뭐야 오랜만이라 감이 없어도 는데오 사이즈 괜찮아요 자 여러분은 고기를 낳고 나는 사람을 낳고 <웃음> 말씀도 잘하시네 그래도 고기를 갖고 주황을 찍어서 올려서 사람을 꼬셔야 돼 <웃음> 땅을 풀고 <좀 올리고>. 싶 <웃음> 그렇지 딱 맞아 딱 맞아 <웃음> 어우 잘 나오네 갑자기 여기 하나 둘셋저세명 세 나왔어요 면방색 사이즈야 또 6시부터 아홉 시까지귀다는데어 그러면 9시부터 맑아진다는 소리네 아이 구름이 금방 그치 구름이 아닌데 예한수 yeah, 하셨어 게 아니에요 쪼금이한 <웃음> 10배 되죠? 부하가 오, 잘 나오네 문어 여기 에 문어 없다고 누가 그랬지? 어, 문어하고 한채하고 액션이 똑같죠? 요즘에 서해에서 가보지못칠 때도 이 액션 하시더라고요 원줄만 흔들리듯이 살짝 하시고 들었다놨다 세비를 오늘 좀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지줄은 5호 기둥줄은 10호 핀도의 7호, 8호 그쵸 두마리째 어우 이건 HR 좀 됩니다 자 우러너 인솔 지프 5.6대 1인데 문어리일도훌륭하죠 뭐, 비슷, 비슷한데 여기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아침이니까 축광 좀 시켜주시고. 가지 길이도 똑같이 한 게, 밑에 애기는 두개 달았지만, 침질에서 올릴 때는 애기 후으로 세 개를, 세 개로 하는 거죠? 원래, 여름에 이 액션이 잘 먹히는데, 여름은 더워 죽겠죠. 아침에 나오나 하고. 한번들어봤더니 나옵니다 시작한지 뭐한 20분 안된것 같은데 두 마리 나오네요 자 많이 들어오지 마시고 있는 점지 살짝만 들어보시면 되죠 한 10cm 아니 비가 조금 온다고 하더니 아 진짜 조금 더감으셔야돼 그래도 너무 천천히 감으시면 안돼 그렇지 그, 그 정도 엄지손가락 릴에 놓으시고 릴, 그렇죠. 예. 꽉 잡으세요 오호 여기 이건 딱 잡아, 이거 딱 잡아 이야 yeah, 딱. 축하드립니다 와. <웃음> 많이 축하드립니다 쭈꾸미하고 <웃음> <웃음> <웃음> 완전히 다르죠? 오또 히트요? 땀땀잘 나오잖아 오잘 나오네요 이제 누가 여기서 해 문은 없다 그랬어 야,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한번 들어가요 한 10마리 잡으시면 뽕 맞으시는 겨. <목소리> <목소리> 자, 3마리째. <세> <목소리> <목소리> 자, 꾹꾹하죠? 자 우라노 인쇼지트. 5.6대1이면 충분합니다. 와. 음, 두 종류 중에 최강 저항력. 응. 야, 응, 히트, 히트, 또, 또, 히트야, 또 히트, 야또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 예 그렇죠 보인들이 풀로 열어놨다 가 얼음이 있어서 사갔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물을 넣서 살리고 갈때는 안 열어보잖아 쿨을 그러니까 내이 보장한테 이거 울가지고도시중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라고 오케이 없는데. 오케이 알았어 좋은 팁이에요 좋은 팁자 그러면 얼음은 그대로 두고 어, 음료수를 어. 빼고 물을 받아놓으면 살겠죠 <웃음> 어우, <웃음> 어, 바닥에 틈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뛰었어. <웃음> 잘 나오네요. 네 마리 셈이다. 어, 이뭐 잡고 올라오나? 뭐 잡고 올라오지 않으면 큰 놈이다, 이거 더블 히트요. 어우, 크다. 곱해질 마시고, 다다다다 찍으시고, 대기. 다다다다 찍으시고, 대기. 오늘 액션 먹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물 절반 정도와. <목소리> <목소리> 오이한번 전에 썰기 괜찮았어요. 한 600? 600들래나잘 나온다. 피딩 타임에 바짝, 바짝 잡아놔야지. 그래야지 이따 가비해보지. 아, 담배 좀 피자. 아이고, 떨어졌다. 아, 담배도 못 피게 하네. 담배 피냐고, 챔피를 못 해봤어. 어 아, 크다 이야오장님 <목소리> 1층 어우 <여정님. 목소리> 아, 당연히, 미안, 당연히. 아유, 진짜 큰데 킬로짜리다 조금 안들려나 8배? 자 누가 요새 문어 없다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 자, 어,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인지다다다다다다다 꾸준한 액션 이리고 주권 키로키로 아, 키로 조금 대까만 까겠네 히트 잘 yeah. 아, 나온다 에이 어. 괜찮아 무슨 끝 시즌에 이정도면 감사해야돼 어우 끝 시즌은 무슨 끝 시즌이야 이제 시작 같은데 이제 시작 같은데 어! 어 <웃음> 제가 더속상잘나오네예잘 <또> <웃음>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네, 네. 딱해 뜨고 공 뜨고 얼마 안돼서 그 시간상으로 딱보시간인데 아, 다섯 마리 자 하나는 3.5호에게 좀큰 녀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청색 그 녀석의 위 아래 주관을 좀띠 형태로 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7,000 원짜리 낚싯대에요. 27,000 원이면 1년 쓰고 말죠. 내년에 또 사면 되지. 파손의 우려 뭐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문어가 나오다가 입질이 뚝 끊기면 되게, 되게 처참하죠. 안 나오면 아예안 나온다. 저도 한 마리. 와잘 나온다. 자 연방생 수준은 되죠. 조금 온다 그러더니 이렇게 많이 와. 우박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야 뒤에 잘 나오네 근데 여기는 대부분 좀 작네요 축하 한번 보여줄까요? 구미 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소리 도 조금 내리고 수평으로 수평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아유 빠졌다 저도 빠졌어요 챔질을 해도 자꾸 빠지네요 아니 크진 않았어요 비는거 보니까 예예 예. 여기 빨판들 나오고 가끔 예. 보셔야 돼요 을펴 펴진거 있으면 다 저기 해주시고 아, 저도 그러면 안 흔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비법 좀 알려주세요 <웃음> 가보세요 들으신 다음에 요, 요, 요건 길이 잘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네. 하시고 하면 멈추잖아요 네. 살짝 감으시고 놓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내리고 그렇게 다 떨어져요 엄지손가락 리드 위에 놓고 그렇지 멈추면 안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와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 좋네 자 이제 레이저 먹히는 거겠네 헤타 서울인가 오 이야 우와 더블히트 이 좋다 어우, 사이즈 딱 비슷하시네. <웃음> 뭐야? 우와, <웃음> 혼자 잡으시네. 이야. <웃음> 엄지를 대세요. 엄지를 꽉 잡으셔. 니를. 그렇지. 소리 <웃음> 때 조금 내리고. 그러죠. 오. <웃음> 사이도키오는데 어. <웃음> 아니, 아니. 전화. 어, 그래요? 오. 이렇게 되면, 이건 시비의 논쟁이 있으니까, <웃음> 어, 제거 아니에요? 제거 아니에요? 아, 제거 아니니까, 자, 물어는 사장님 드리고, 아, 아, 아, 아. 저는 카운터를 하나 하고, 이런 됐죠? 아이 자, 오늘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잘 나옵니다. 잘 나오면 나눌 수도 있는 거지, 뭐. 손맛은 제가 봤으니까. 자, 사장님 이거 놓을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일곱 마리째. <웃음> 어, 이태 <미터가> 던졌는데 여기? 여기. 한테 나는데요? 그러게 와, 뜨시네처음이 신분이 사고 치는 게. 아 빌리신 거예요. <웃음> 어, 히트 잘나온다 잘 아, 나온다. 오, 뒤에 더블이 튀어. 막 나와. 그니까 러 이게 혼자만 잘 잡아서 재미없고, 배 <목소리> 전체에서. 그렇죠, 예. 쿵탕쿵탕 해야지 재밌어. 다 <목소리> <목>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사장님, 어복 이 있으신겨. 실력 다 필요 없어요. 어복, 어복이 절대 못 당해. 어 근데 포인트가 좋네요 가서 씌워놨었는데 가서 좀 벗기고 음... 여수도 조류가 있어가지고 물 유속 빠를때 오면 완전 흙탕물이죠 근데 오늘은 물색도 괜찮습니다 해만 뜨면 참 조가 좋겠는데 아니 지금도 나쁘진 않지 나는 아이 작은데? <웃음> 자, 없습니다. 어이고 이야, 이게 뭐야? <웃음> 손맛은 좋네. <웃음> 사진 찍으시라고 할까요? 어쩐지 쭉쭉. 예? 아 이게 뭐요? 아니야, 아니야. 물어 다리가 하나 딸려 올라왔네. <웃음> 예. 어, 기 뭐야, 저거? 어? 어? 저거 나왔나? 잠깐만요. 하나, 하나, 둘, 뭐야? 셋, 넷, 다섯. 제 거래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여기 보니까 미끌림지역같은데 원줄 터진거 많을겁니다 어? 히트? 히트. 저 이게 버, 버저비터가 제일.. 어! 아 아쉽다 컸는데 에이 버저비터가 기분 제일 좋다고 할, 하려고 했는데 <웃음> 이제 오늘 재미들이셨어 동학생들데물 아닙니까 <웃음> 아 <웃음> 11월 말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색동은 한번 큰거 쓰려고 하다가 색동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이제 뭐 축구하면 의미 없는 거 같고 해는 안떴지만 어느 정도 빛이 좀배이좀 나니까. 우리 가야지, <놀람> 무너가 없, 물이 가야지 문디 박이 문어가 이제 건질게 없나봅니다입질이 뜨거지죠? 예이가 여기가 채널이잖아요 물이 제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어. 어 후두둑했는데? <웃음> 참 후두둑한게 뭘까? 아이고 물 안가니까 추전 바꿔야 되겠어 너무 무겁다 아니 물안 나올 때다안 나와요 쭈꾸미 가보지가 물은 다안 나옵니다 아 30분은 물이에요 20분은 가볍고 여뭐쓸게 없네 주권이나 대박으로 한번 써볼거야 비가 무술 떨어지고 뭐물 한가면 별 짓을 다 해도 안 나오죠 하루 종일 뒤에 오모양입 10.2호 바닥에서 뭔가 뜯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뭐큰 녀석 건지려고 해도 원줄이 좀 긁어야되지만은 탈출하기에도 괜찮죠? 예! 아 미치겠네 벌써 두 번째 아이 진짜 이런 녀석은 큰 녀석들인데 발에 힘이 빠져서 챔질을 안했더니 머리 위로 딱떨어뜨렸나본데 오랜만에 찾아온 브라이틀인데 이걸 바닥인줄 알고는 챔질을 안했대 어우 큰거다 자물 슬슬 가나 보.. 가기 시작하나 봅니다 어? 왜안가 수심이 깊어서 그런거예요오오600 되겠다 6 0 0미끌림이네아 이거 아까도 이렇게 하고 저기 있는데? 미끌림이 맞네요 자, 애기 바꾸겠습니다 에이야, 음, 가져온 게 부력 테스트하다가 좀 실패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음, 안 나올 때는 구슬애기도 한번 써보는 거죠 구슬애기랑 주광 어, 하나 놓고 어, 마구잡이 레이저 레이저에 주광 테이프 테이핑한 거 이다와 혼자 다 잡고 계셔 아니, 낚시대 사시겠 이제 <웃음> 단박에 사시죠 단박에 <웃음> <웃음> 와 파지도 좋아졌어 오아이 <웃음> 녀석들이 좀 민감하네요 다리 하나만 살짝 걸리는데 잘 잡으시네 고수는 달래고수가 아니에요. 꾸준히 잡는 사람이 고수요 사장님 어깨에 막뽕 들어가시네. 어, 요 줄인데. 끊지 마시고 계속, 계속 해보시면 훅 펴집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돼. 밧줄인가? 어? 떨어다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된다, 계속. 와, 저런 거에 걸렸으니. 어 이야, 난리 났어, 이쪽에. 이다 꾸준히 가면죠 꾸준히. 멈추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힘들 때만 펌핑 한번 하고. 어그 파지도 좋아졌어요. 키로에 키로? 킬로? 오, 키로다, 이거. 와. 와. 와 키로 <목소리> 키로 와 날씬하고 만게 파가... 받으신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말 시킨다고 걔못 알아들어요 이쪽 라인부터 흘려주실 때 먼저 봐야죠 오야한 마리 나왔어. 두 마리 나왔어 아 손맛 보고싶다 벌써 한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엄청 거치네요 제비 뜯기기 딱시0인데 여기 예 엄청 거칩니다 여기 지금 바닥에 놓칠 못하겠어요 다돌 위에 안착시퇴 여기 사님도 여기 25포인트 이동할랍시다 25포인트 이동할니까다 낚시도 서로 걱정하겠까 자 멀리 이동했습니다 한 20분 25분 이동했는데 손치기 하시네요 저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 어? 생각보다 미끌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액션을 줘야죠 오우! 가비! 가비 나오면 가비를 쳐줘야죠 녀석이 왔으면 가비도 잡아가야죠 선생님 어떤 색깔로 얘기가 나왔어요? 파란색? 기억 안나시죠? <웃음> 와 저를 와 저렇게 대포할 정도면 잡을만하죠 진짜 자 가위를 봤으니 문어 <웃음> 뭐 이것마리 됐어요 이것마리면 충분히 먹을만합니다 이건 뭐 아직 끝난건 아니고 중반전이니까 5cm가 채안 되게, 한 4cm? 4cm 정도. 오, 딱 잡으셨어. 역시. 가비에요, 가비. 가비. 오, 이것도 괜찮아. 야마시타에요, 야마시타. 예, 예. 유바지. 완전히 오버십니다. 한 마리 왔어요. 어우, 이거 뭐 준사합니다. 대포 안 하는데. 와, 그래도 한 손에 안 잡히고. 배추럴 계열이 먹히는거지? 저는 1400원짜리 짭시타 어우 이거 뭐시 여가 여가 <웃음> 그래도 야 맛있다 어여질인가 <웃음> 나닥에 걸리는 게, 이게. 일반 여버체 아닙니다, 이게. 어. 아, 미치겠다, 이거. 어? 아, 씨. <웃음> 또 있어, 또 있어. 빼요, 빼. 걷어요, 걷어. 또 뜯기 지였지 색깔이 얼마 뭐 없는데. 갑이? 오! 뭐야? 양태 양태 아니 아니 저..이게 뭐지? 아.. 아니 이게 왜?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게 이게 뭐더라 아나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양태? 성대? 아니아냐 아니, 성대 성대 예. 액션 주지 마세요 겨울 갑오징어는 수온 10.. 뭐.. 4호동? 이 정도면 얘들이 와갖고 확 뭐 당겨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사장님 아까 액션 어땠어요? 그냥 그냥 묵직하기만 했죠? 예 당겨가는 거 없고 애들이 액션 주면 안 물어요 가만히 끌고 다니셔야 돼 이렇게 예 작은 거 같은데? 오 완자고 예? 그냥 찰박이? 찰박이 정도 되네요 너도 꾸는데, 꾸는데, 그럴까? 아, 힘들게 두 마리째. 계속 살살 끌고 다니는 겁니 로디아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수원기에 가비는 액션주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끄는걸 넘어서 아예 선수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닥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 천천히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겠습니다 빨리 왔 어우 이 좋다 그가비 있네? 아이고 주도, <웃음> 주꾸미까지 나오고 진짜 이거도아 <웃음> 가비였으면 더 좋았겠구만 예? 아 여기 주꾸미더 어, 그러면 가비도 있겠는데? 아, 이거 쭈꾸미 아이네 <웃음> 예, 계속 쭈꾸미네. 아니, 뭐, 가지채비에도 이게 쭈꾸미가 나와? 예, 두 마리째에요. 아, 그래도, 뭐래도 나오니까 심심하지 않네. 어휴 조금 이가 되게 크네 엇? 껍데기요아요네 바꾼게 아니고 가지가 있었는데 밑으로 밀렸어요 아니지돼요 네. 예예 혹시나 갑이 있을까 그랬더니 예 열어보시죠. 싫은데요? 주꾸미. 어? 잠깐만 쭈꾸미 걸린 것 같아 나는 유, 여기 와서 쭈꾸미 3마리 잡았어 이거까지 진짜? 어 3마리 <웃음> 째요 네. 아이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사진도물다 못해. 못해 사진. 오문어는 살아있는데 가비는 죽었어 이 네. 우리 자식이 도망가려고 한번 네. 아, 뭐 버리지 무겁기만 해 이 예, 버스까지 갈때 괜찮나? 네. 예. 아, 얼음 넣어야 돼. 네, 해볼게 그러니까 해볼게. 버스까지 가서. 예. 예. 자, 수고들 하실 거예요. 장비 채비 다잘 챙겨 하시고, 어, 그, 지금 주변에 있는 쓰레기나 한 번만 이렇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까지 얻을게요. 응. 까지 이거, 이거. 이거 횟도 먹어도 돼요? 이거 횟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대요. 내장 때문에. 대요. 아 그건 그건 안 돼. 그 예. 이그자 어? 여수 와가지고 아침에 반짝 아 문어 일것 마리 중간에 가비 세 마리 막판에 쭈꾸미세 마리 뭐뭐 <웃음> 그렇죠 그 그냥 잘 놀라갑니다. 출조넷이라는 출조정 버스 타고 왔어요 그리고 선사는 써니호라는 선사 뭐안 나오고 햇볕 안나고 하니까 여기저기 여기 포인트 계속 이동하시고 어, 뭐 열심히 하신 선장님은 추천드릴만 하죠 네, 여수의 써니호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